봐. 문이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자, 자. 잠네 그렇지. 시원 하지? 전투가죠? 하고 이제 다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선배님꺼요저 메모리스트에서 임플란트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서경입니다제 종용 소감들을 보고 뭐, 요 그동안 촬영을 너무 열심히 다 했고요. 뭐, 특히나 그, 초특급 게스트 돈베기가... 뭐, 돈베가 불렀어요. 돈베기가 있는데 와라, 제가 빼꼬고 싶어요. 돈베... 돈베기가... 같이 왔어요? 그때 <웃음> 음. 그동안 많이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지금 성대가 결제로 돼가지고요 뭐라고? 아 긴급 신분은 힐리에 민원 상담은 힐리에고 어? 저기 그리고 여기 상황실 같이 멤버했던 이승이 형장도 나와요 그치? 수고하니? 안녕하세요 어, 동백이도 안녕하세요 아 동백이 <웃음> 제가 이렇게 종영 소감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은 손대결절이 있어가지고 얘기 못 하고 이제 더 잘해 아 안녕하세요 이슬비 영상 맡은 이민주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어땠죠?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음 행복했죠. 그렇죠. <웃음> 예 앞으로 <웃음> 예, 활동 계획과 이렇게. 대추 헐리우드 에진출하신다고 그래서 <웃음> 네 제가 네 아, 스토리즈에서 그러던가요? 네추 추모 행사네 스토리즈 <웃음> 2020년도의 활동 계획을 <웃음> 저요 네 어떻게 되요 팀장님 <웃음> 열심히 모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죠? 조만간 조만간이면 한달 얘기하는 건가요? 두 달. 그러면 두, 두 달이면은 이제 김재주 씨는 새로운 작품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에 어, 두, 달이요, 두 달. 달. 네이 네. 어, 정도면 됐다. 알았어. 아. 돼. <웃음> 이 정도면 됐다. 작년 겨울에 <웃음>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늦 마지막한 봄에 촬영이 끝났는데 어,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눈물이 나서 <웃음> 아쉬웠어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이 출연했던 임세주 배우 옆에 있는데 <웃음> 세주 와서 한마디 할래? <웃음> 메모리스트가 아쉽게 정말 다 끝이 나버렸네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